자칩사,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예,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에 예,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는, 택한 백성들에게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일반적인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택한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또 사명자들이 사명이 없어지는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어, 마지막 때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 악한 날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때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이런 전염병에 참고를 할때 우리가 주님 모실 때가 가까이 와졌다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긴장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예. 사명이 소명과 사명이 불확실해지고 소명과 사명이 옛날 같지 않아 집니다 모든 분야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갈등하며 극과 극으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배후가 되고 있어요. 사단이 영향력이 어디까지이고, 마귀가 영혼들을 사로잡을 때 어느 부분까지 사로잡는 것인지, 이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계선이, 일종의 경계선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죠? 인간의 죄 때문에, DNA도, 바이러스도, 모든 질병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더 많이 죽고요. 지향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지향이 더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는 마귀의 일반적인 전략이 있고, 아주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예상보다도 굉장히 간단하고, 일반적이기도 하고, 평이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는 모든 재앙이나 이 질병들을 이겨야 되느냐 일반적이면서도 특별하고요 특별하면서도 일반적인 거예요 같이 보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은 이미 일반화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어디 안 있느냐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성견은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고요 인간의 감정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인간의 의지까지 인간의 행동까지 좌지우지 해버려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 속삭이면서 그놈이 누구냐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강건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있을 때 피하게 되고 피하는 방법이 강건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강한 믿음의 용기가 어디에서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계속 활력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 육신을 통제하려고 하고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제하고 육체가 어느정도 사단의 길잡이가 되면 다음 목표는 정신을 통제를 하고 정신을 사로잡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뻔하지 뭐 영혼을 공격해서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에 던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육체가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피투성이 흘려야 돼요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을 불려 나가야 돼요 내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핑계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난 하나님 보좌 앞에 처음 갔을 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와 사모와 직분자들이 지옥 가는 것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내가 회의감이 들었어요 왜 주의 종이 지옥 가며 왜 목회자가 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가며 성도들이 왜 가느냐. 본인들이 왜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결계는 뭐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그러더라고요. 인식 부족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회방죄에 걸려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어 외마디 비명 하나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이 소리로 몰랐어 이게 흉내가 내는 게 아니고요 목이 찢어지도록 외쳐요 왜? 지옥에 불꽃덩이가 있는데 어떨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한 무대기로 지옥 갈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발판에 그 무슨 문이 문이가 그려져 있는데 그 문이 새불 그게 타고지는데 갑자기 그 문이 밑으로 열어지면서 중들도 목회자들도 송도들도 타락한 성도들도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얼 그때 당시에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목사다, 사모다, 직분자다, 장로다, 금방 알, 알, 자동적으로 알려줘, 인식을 해요.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인식이 돼요. 거기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지옥 가더라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때도,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상처를 우리가 받으면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위로해줘야 돼. 상처, 그래야, 그래야 상처가 아물지. 근데, 언제까지나 위로해줘야 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러니까 상처 잘 받은 것도 병이야. 귀신 역사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귀신 역사야. 그리고 그놈아, 입에 막 달고 살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상처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 그렇게 보자면 나도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 한쪽이 돈 벌어야 될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연약한 우리 어머니가 칠남매를다 키웠잖아요 재산이 있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세빵살이 세빵살이 세빵살이 하다 하다가 자식들 일곱 명이 먹어 제키는데 무슨 수로 먹어요? 그러니까 허리 부러지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 보통 직장 한번 나가서 직장 저녁에 들어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일부 이부 막 일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또 산에 가서도 나무 해오고 아침 일찍 판에를 갔다가 오후에는 해가 지면 다방에 가가지고 사람들 먹다남은차 그릇 여러분, 그 다방말고다실이라는말 옛날에 많이 썼어요 그런 데서 그다 여러분, 고다닦고 나면은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셔그러면 우리 형님들은 다 서울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나하고내 동생 만 남는 내동생을내가 밭에 가면금고다니면서천먹이고 학교 끝나면 동생 챙겨서 또 밥해서 내가 여섯살 일곱살때부터 밥했어요 남자가 그러면서 동생 먹고 젖 먹이를 다니고 학교 같이 가고 같이 오고 하루종일 데리고 놀아야 되고 저녁 먹여서 죽 끓여서 나죽잘 끓여요 죽같이 생겼잖아 얼굴이요 개죽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 개죽같은 얼굴이 사모님이 결혼해주게 감사해 나 처음으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사모님 까다가 그렇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 고생하다 보니까 얼마나 눈이 예리해요. 옆으로 찢어져 가지고 복잡해요. 나는. 그러니까 알아서 커야 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다양성이 발달이 되어지고, 예리함이 발달이 되어지고, 뭔가 관찰력이 막 생기고.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서 다 예수 믿게 되고 목회자가 세 사람이 나오고 뭐 기독교적인 토대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겠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머리 들이밀고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음. 자 우리 생각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행동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치료받아야 되고 소명과 사명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같이 사명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데 사명이 무시해져요 사명을 상실해져 사명자가 불확실해져 버려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들 내가 많이 만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 가다가 갈 데가 없어요 엊그제도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 성령이 불을 받고 춤추고 난리가 났죠 훈련은 잘 받았는데, 제자훈련 받고 수능 보고 다 하고, 사역이나 막 나내려 발전하는데, 그 다음은 가담, 그 다음은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할게 없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를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예.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비명을 가요 몰랐어요 그거 그거 사람을 잘못 만나서 미혹되든 거짓령에 당하든 성령회방죄에 당하든 종교가 다르든 누구 말에 의해서 같이 동무처럼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데 몰라서 그리고 누가 잘못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불법을 행한 줄 몰랐어, 그게.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11조 때먹은 것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주일날 돈을 쓰고, 먹고 다니고, 외식하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남을 씹고, 욕하고, 막잘 삐지고, 상처도 잘 받고,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확 들이칠 때 무너뜨 내리면 그 사람은 혈을 받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만일 내게 주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지어 가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재로 짓는 사람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재로 쓴 사람이 그날의 공력의 불로 밝히리니.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해를 받고 불이 타도 그대로 해면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추수 때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 일의 마지막 때가 이러는데 모든 나라와 모든 마을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이 땅꽃도로 확 번지게 되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의 온 땅을 두루두루 덮을 거예요 마지막 때 나라와 도시와 사람들 그때 온전히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규모는 마지막 때 돌아올 규모는요 엄청납니다 네. 지금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불도 있지만 마지막 때는 그 능력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하늘이 열어져 버려요. 예? 막 별똥이 떨어지듯 엄청난 불덩어리가 막 떨어져 버려. 나중에 우주마저 이 땅에 일어난 능력 때문에 그 기운에 놀라는 거예요. 우주. 해가 어두워 빛빛처럼 되기도 해. 또 수많은 영웅들이 흥분하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이런 불만 받다가 끝날지 안그러면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성령 불을 던질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간이동을 해버리고 언제 병행 있다고 미국 가서 집회하고 유럽 가서 집회하고 그러겠어요 빌립 집사처럼 순간이동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엄청난 두 중인의 권세를 가지고 요한기시록 11장에 나오는 그두 중인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텐데 그 등장하는 두 중인들이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그때 사단에게 능력받아서 같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종들도 있어요. 사단의 종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그대열1기상 18장에 있는 발과 아세라신들과 일리아가 대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리는 불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불이 진짜인지 대결, 능력 대결하자. Holy fire! 성령의 불! 그들도 불꽃이 눈에서 나오고. 우리 눈에서도 불꽃이 지나가고 불과 불이 대결하면서 모세의 지팡이 뱀으로 변한 그 뱀이 바울 저애굽방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가 던졌던 그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는데 모세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다 잡아먹어 버리듯이 마지막 그런 때가 우리에게 서서히 서서히 밑그림처럼 지금 다오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런 능력을 누가 받느냐? 요한 계시록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더라. 마흔 두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전에 엎드려서 절리하며 풀어지지며 금식하며 계시받았다계시받다 이게 아니고 성전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립불받고 세고 이런 정도 사용 말고요 더 강력한 초전적인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희선같이 어떤 종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지금은 주님에게 오시면 다 받을 수 있고 공짜고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데 이 불이 그냥 된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성령의 불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연단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과 방언통역과 예언과 투시와 영분별과 그 외에도 많은 은사를 우리 가족이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영으로 살인다 기도하자 기도가 갈급하고 영적인 것이 채우지 못하니까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산에 가서 산에 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령의 불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쵸.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운동하는 사람들 고구마 한 박스 사가지고 고구마 먹으라고 딱 이렇게 하고 고구마 하면 김용두 목사님 고구마 하면 김용두 목사님 그래 놓고 이제 내물을 미리 다 먹여 놓고 내말좀 들어보시오 유튜브에 나오는 성령의 불세리 사건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은 다 통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 중에 갔다 왔다 외국이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요 왜? 나는 이미 거기를 몇 번씩 갔다 왔거든 로마 베드로 성당 교황청도 거기를 내가 몇번 가서 한세번네번 네번 갔다 왔어요 뭐어떻가뭐어떻가 가만히 있어요 북한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뭐 같던가, 뭐 같던가 가만히 있어요 뭐 가만.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을 한 30분씩 하면 나중에 1분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잠깐 이야기하면 목사님 거기 갔다 왔어요 아예 조금 조금요 정확하게 뭐또 목회자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뭐 예수님이 어떻고 뭐개톨려고 개톨릭 다니는 사람이 뭐 교황의 일대 교황의 베드로고 뭐. 그 베드로가 그저 교황청 밑에 거기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그시체그대로이며 참다 참다 내가 안돼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도 가서 봤지만 사실 그거요 가묘 입니다 가묘 가짜 무덤 가짜 무덤을 가묘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헤브론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라헬 레아 리브가 이런 무덤들도 사실 가묘예요 근데 가묘를 진짜 무덤처럼 해놔가지고 여기 에묻혔다 여기가 막벨라 구리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지도 잘 몰라요 진짜면 다행이고 가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끝까지 숨어서 아니 꼭 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는 종들이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말씀만 전하든 능력만 전하든 어떤 전하든 간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권일료 보세요. 사도행전에고일료가 이수님을 알아요. 구약의 율법도 알고 로마 장군인데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 많이 해요. 정말로 이방 사람 장군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또 시간만 나면 기도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어떻게 성령받게 줄까 어떻게 성령받게 될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꽉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종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게 해달라고 다섯 가지 그때 기도했잖아요 초창기에 그 차, 주, 여러분 요새 오조원 넣고 기도 안 하시죠 오조원 넣고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뭐 1억 2억도 없어지고 막 쩔쩔쩔 매고 벌벌 내는데 오조원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인천에 처음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세민이 많은 곳이 인천 서구 성남동 가자동 지역이에요 이 신곡동이 요 제일 번화가 있어요 이 동네가 제일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이 동네가 어떻게 보여요 예? 예? 가난한 동네가 돼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내가 91년도인가 여기 왔는데 세상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무슨 동네 이런 동네가 다닙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가 큰런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전철 들어오게 해 주시고 신도시 생기게 해 주시고 이 지역이 좀 발전되게 해 주시고 조목조목 기도했어요 상남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선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찌 됐든 은혜스럽게 생각합시다 어, 갑자기 정부에서 검단 신도시를 발표하고 막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송도가 생기고 또 검단 신도시 두 번째가 생기고 그리고 전철이 막 생기고 예? 그리고 청라 신도시가 막 생기고 눈앞에서 인천 서구지역이 인구가 엄청 늘어버린 거예요 그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기도가 가만큼 무섭고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쏘십니다 어찌 됐든 기도하시되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시간대가 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음을 받았지만 골리아스를 때려잡아 죽였지만 금방 왕이 된건아니었군또몇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류들과 함께 계속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쫓겨다니고 다윗을 도와줬다 그러면 사울이 쫓아서 죽여버려요 그게 어떻게 다윗을 도 돕겠어요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나서 장군들을 몇 면을 보면요 길바닥에 만난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다윗하고 다니면서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면 나중에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다 고이기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도 임금이 될 자,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우리도 사육자가 아니야 함량 미달이야 허물 도고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장군들과 함께 싸움하다 보니까 장군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도 연단을 받고 여러분도 불새리 책을 보고 오셔서 이렇게 영적인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에 들어서 쓰시고 외국으로 같이 다니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다 주림의 나라에서 장군 반열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왜 시간이 걸리는가 흥분하면 안돼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을 털 사람들은 억지, 억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나부터도. 응. 전에는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무슨 말만 하면, 조용히! 해! 뭐라! 뭐! 그런데 요즘은 소리 지르면, 아유, 저 영감의 또 시작이네. 이렇게 나와요. 응. 전에는 내가 소리 지르면 사모니도 꼼짝 못하고 오줌을 질질질 싸버리는데, 지금은 소리질면 더 크게 소리질러 버려 그렇죠? 내가 뭐라고 하면물 닫아! 밥먹아 그러면 예 그럼 우리 딸이 옆에서 보고요 물 닫아! 사모님이 절대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좀 오버하는 거예요 야네 아버지 많이 편했다 우리 딸도 엄마 아빠가 왜 저래 요새 에스트르겐이 많이 나와서 그래 조금만 사모님 말하고 많이 옆으로 거가지고 구석이가 <웃음> <웃음> 안방에서 잠좀자라면 여기 왜 왔어 당신은 침, 침, 침대에서 잠 잘하는 스이 아니잖아 쇼파에 자자. 찾아... <웃음> 그래도 침대에서 한번 잡아야지 나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아 일단 책에서 들으세요 이러면 영감태가 여기 왜 오냐고 막. 그러므로 셀 죽여가지고 알았어요 손이 이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어찌됐든 자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잡히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다윗도 그랬고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좋은 것도 좋은 열매도 시간이 걸리고 가라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추수 때는 꼭두 가지가 악의 열매도 거두는 때가 있고 알곡도 거두는 때가 있어요. 추수 때는 선과 악이 모두 거두는 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무르익을 때야. 추수 때라 하면 악에 대한 것도 열매를 거두고 선한 것도 열매를 거두고 알곡이 모아지는 것도 알곡이 모아지면서 쭉쭉 는 쭉쭉 쭉쩐 들어 따발로 막 따따발로 막 모아들어서 불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라지들이 모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라지들이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역사를 위해서 돕는 역할에 불과해요 믿습니까? 예.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두 종류의 씨앗이 때가 되면은 이제 점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기르고 계세요 음. 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때가되면 점점 더 구별하는 일이 좀 생겨요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잘 안될 때가 있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교의하게 다 해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구체는 모든 뉴스가 다 일일 경제권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 한국에서 알고 유럽에서 생긴 것도 한국에서 알고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외국으로 막 번져 나가고 이게 뭐야 종말의 징조가 이래요 추수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그 정체가 막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흥분도 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 신천지가 14만 4천명이 아니라 지금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하나 걸린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가죠. 신천지 대구 지역에 그, 뭐야, 저, 앱에 안들리고 그,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신천지가 그렇게 막 부응하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사 하나님 한번훅 풀어. 어떤 사건을 훅 풀어버리면, 완전히 와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똘똘 뭉치지. 진짜 진리 있냐. 그렇게도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알곡들을, 거두기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은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서 회복하는 역사가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온전하게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한국전쟁 후에 우리 한국에 가짜 예방주사가 많이 수입이 됐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짜 예방주사를 맞고 옛날에 정말 많이 죽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이 외칠 때에 이뼈저뼈가 서로 연락하고 살가죽이 또 덧잎에 쬐고 관절과 신경은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무엇이니까 오합지졸 같은 그, 어, 그 군대도 강력한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이로운 어떤 시대가 와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능력이 이제 나타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요 감당할 수 있는 군사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천재지변이 막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에 저와 여러분을 소집하셨고 그리고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기를 원하면 아멘합시다 그 주님의 정의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근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연단이 올 때도 정말 이빨을 깨물고 잘 감당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너무 뭐한 가지로 확 빠져 가지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또 무시하고 육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건전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이단들은 왜 이단이냐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거든 건전한 상식도 있어야 되고 건전한 영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때 과거에도 주님이 그런 환상을 보이시는데 전투마 예, 전투마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투마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신갑주를 잇고 그 말이 되고 주님이 타셔서 영적 전쟁을 지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못 참고 주님 내 안에 수확해야 될알곡만 수확되고 쭉쩡이는 다 버려지게 해주시고 걸러지게하옵 없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